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임 여러분 그라운디드 지난번에 저희 하다가 엔딩 안나서 말았던 거 레프트처럼 이번에 정식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엔딩을 보려고 또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게 옵션이 생겼어요 여러분 거미 같은 아이들을 조금 단순화해서 표시시켜주는 옵션이 있습니다 거미 공포증 해결 옵션 아 어, 진짜 다행이다 음, 그래가지고 그거까지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뉴스다 오. <웃음> 아 우리가 실종된 소년들이야 <웃음> 지역에서 실종된 거지 근데 그럴만하지 우리 작아졌으니까 브루칼로 고등학교 학생들 네명이 사라졌다 와 오프닝 생긴거 봐 여러분 와 멋있다 아니 집에 저렇게 괴며 돌아다는데 집을 안 치고 뭐 하는 거야? <웃음> 오미넌트 실용 기술 여기가 약간 좀 의심되는데? 왜 이렇게 집안에 벌레가 많아 이씨. 그러니까 집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와 어게인 바이 옵시디안 흑교석 엔터테인먼트. 어너 화면 또 저래, 화면 또 저래. 어이? 여러분 가끔 화면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뭐 떨어지나요? 낙하산 이게 뭐냐? 갑자기? 오 여기 애들이 갇혀 있나 설마? 아 그런가 보다 여기서 우리 나오나 보다 우와! 우와 우와 내 앞에 누구 있어 어투 2D인가 보다 내 앞에 2D였어 방금 어어 uh? 어, 내가 피트인가 보지? 그런가 봐 페이스가 점프. 음. 어, 근데 다섯 명인데 원래는? 왜 다섯 명이야? 다리가 다섯 개잖아. 하나 어디 갔어? 어, 그러게? 이거 어떻게 파밍하더라? 아, 자르는 도구 필요. 어,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야, 58cm. 비보 비보 비보 비보 비보 거기 뭐 비보 있어? 비보 비보. 아, 자원 분석기. 지난번에 우리 여기다가 집 지었던 기억이 있다. 음, 맞아. 이거 혹시 3인칭은 어, 유. 와우 아 귀여워 아, 아. 야 개미 개미 개미 어떻게 해? 싸울 거야? 무기도 없는데 좀 참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조약돌 도끼를 만들라 그러는데 조잡한 밧줄 요거 하나 만들고 조약돌 조끼 제작 하나 만들고 촤그렇지 wow. 다구미 생고기 좋은 단백질 원이죠 여러분 이번에는 아무리 징그러워도 끝판왕까지 깰게요 이거 스토리 흥미로울 것 같으니까. 야, 각다기, 각다기, 각다기 잡아. 이거 뭐 거의 엘든 링 곤충 버전, 곤충 링. 그래, 이거 기억난다. 그지? 이거 안에 들어갈 수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 그렇지, 일로 나갈 수 있고. 야, 이거 얘들아, 이거 캐면은 우리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거. 어, 안 부서졌나? 아니, 나무 나왔는데? 나무도 나문데 저 민들레 저 씨앗 있잖아 아. 저거 주워야 돼 저거 어? 없는데? 저기? 아 없어? 어 응. 올라? 일단 나무 운반해야겠다 이번에 사막이 업데이트 됐다고요? 어 혹시 목마르신 볼 여기 주스 한 방울 있거든요? 주스.. 우리 지금 다 목마르긴 한데 맞아 다 목마를 거야 음. 그리고 그거 봐야 돼 우리 새벽 이슬 아. 받아 먹어야 돼 여기 이슬 있어 이슬 오 잠깐만 이거를 어떻게 떨구지? 이걸 자르면 되나? 아 여기 있다. 아 이렇게 물은 다 채웠다. 오케이. 이게 뭔데? 뭔 소리야 이거? 어 뒤에 뒤에 뒤에 연비야 연비야. 어어 아, 아. 애벌레 뭐야? 저 뭔데 무슨 애벌레인데? 어이. 딱아벗세 보이는데? 딱 봐도 세 보이는데? 싹딱 봐도 세 보이는데? 야, 다 보이는데? 다 쳤들. 죽여 죽여 죽겠어. 햬햬햬 햬. 햬햬 치료 치료 치아 아. 아, 치러, 치러. 아, 치러. 아 도움, 도움! 내가 하고 있어. 어, 고마워 쥐행이. 고마워. 아, 미안 미안. 어 거, 거미 보 뭐, 야, 진짜. 야, 야, 나안 돼. 돼. 야, 우리. 야, 거미줄 잘라. 거미줄 잘.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야, 거미가 아, 아, 야, 거미가 단순화돼서 거미줄도 몰랐어, 오히려. 도움. 노리니? 해어 범위가 지금 탭 댄스 쳐서 못해, 안돼 안돼. 야, 거미가 내 위에서 탭 댄스 쳐, 진짜로. <웃음> 곱게 죽어, 안돼 안돼 안돼. 어얘 나보다 나보다 지금 될것 같은데? 억울해 지금 나한테 걸렸는데? 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You, 고마워 고마워. 야, 오히려 저게 단순한데니까 더 헷갈려. 아 됐다. 어 횃불. 수액초대 식물 램프 좋다 좋다 그리고 이게 두뇌력을 높이면은 그때부터 이런 도구 같은 거를 더 만들 수 있는 거네 어 레벨 이때부터 더 좋은 무기를 만들 수가 있네 보니까 야 어디서 모일래 그럼 우리 M 열면 지도보이거든요네아 어, 도움 아 뭐야 연비 지금 쓰러졌다 어 빗소라 얘기해봐 내가 연비 살리고 갈게 가운데 아이스 캡스 그 옆에 오른쪽 아래 있는데 아 저기 있네 아 이거 자리 뜬다 너네 자리 응응. 일단 일으키고. 돼, 아, 야! 야이 미친 사람 아니야, 이거 이 야, 거미 온다. 거미 온다. 째째째째째째째. <웃음> 아! 아! 연비야, 죽어 그냥. 어졋. 아우, 그냥. 그러니까 누가 날치래나 <웃음> 어, 갔다. 갔다. 아. 유 갔다 이제 지금 오면 돼요. 너 일어나자마자 또 도끼질 하기만 해 봐도 <웃음> 진짜 손모가지 그냥 분질러 버릴 거니까. 레이디 버그는 왜 레이디 버그인지 아세요? 왜? 물어봤잖아요, 몰라서. <웃음> 그런 거였구나. 딜러. 너 이렇게 알짱거려. 지어 박는다. 말했어. 지어 박는다. 가. 하나. 하나. <웃음> 하나. <웃음> 하나. 짜잔. 응. 작업대. 아, 이 작업대야. 아 여기서 이제 그냥 만들면 되고 오케이 어이 정도면은 그래도 예전에 했을 때보다는 덜 어렵달까? 물이 중요하긴 해 이제 근데 물 스폰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아 예전보다 저거 봐 이게 물이 은근 자주 나온다니까 이제 다행이라니까 진짜 어 뭔가 엄청 큰 엄청 큰 클로버. 수액이 없나? 수액, 수액 왜? 횃불 만들려면 수액 필요해가지고. 나 수액 지금 어, 모아서 가는 중. 가면서도 조약돌 덱해. 조약돌 1 6 개. <웃음> <웃음> 무조건 우린 자원주의로 간다. 한국인 플레이 갑니다 여러분. 한국인 플레이. Silence. <웃음> 어 레벨 2 붉은 개미 팔가봇. 야 나왔다 붉은 개미 가봇. 우리 네 명에서 붉은 개미 한번 죽여보자. 그래야지. 이제 모아야지. 근데. 이건 뭐냐 또? 보관용 바구니. 이거 만들었구나. 와우. 야, 보관용 바구니 6개. 그다음에 횃불 만들어야 된다고? 횃불도 만들 수 있지. 오케이. 횃불 제 아, 이렇게 자자고 말하는구나. 오, 어 뭐야? 왜왜왜왜 왜? 왜, 왜, 왜, 왜? <놀람> 왜? 아니 레이디버그를 벌레 아가씨라고 해석을 해놨다고? 달개에서 밤에 수면을 취하세 새우는 뭐야? 달개가 뭐야? 어디 있는데? 이거. 아 이게 달개야. 하나씩 들어가세요. 8 시간 수면? 어 음. 그래야겠다. 와우. 오. 여. 와. 멋있다. 맞아 근데 수면을 잘해야 됐었어. 왜냐면 수면을 하고 나면은 음식이 달아있는데 그러네. 물이 나와서. 야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둘째 날은 개미 가본 만들기. 물부터 다들 좀 보충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각자 흩어져 가지고 야 이슬 찾아서 마시자. 야 이거 진짜 탐험하는 느낌 든다. 아 너무 재밌는데? 어 뭔데? 야야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기다려 투디야. 근데 조약돌이 나를 지금 유혹해서 기다려. 케빈님 빨리 와줘야 돼요. 이거 일개미를 내가 지금 몇 마리를 죽이고 있는지. 어 알았어 알았어 갈게. 그렇게. 어 살렸네 그래도 오케이. 야, 내가 8마리를 죽였어 지금. 잘했다. 아 그러면은 무기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창을. 창을 하나 만들 나도 어. 창 만들려고. 잔가지 2개가 설... 필요해가지고. 잔가지 나 많아. 야 그냥 내가 만들어줄게. 오케음 이렇게 끌어서 내릴 수 있네. 어 연비야 뒤에 창. 붉은 개미 부위, 진드기 솜털 아... 진드기 솜털까지... 산성샘이 필요하네 이거 어디서 구하냐? 산성샘? 저게 문젠데? 연비 혼자 뭐 먹었냐? 이술이요? 아 얘... 먹는 걸또 먹었다고 자랑을 했네 아. <웃음> 그래 맛있다! 우리 먹을라 그랬는데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어요? 와 여기 신기한 데 찾았다! 어디? 뭔가 가스로 가득 차있어 여기 <웃음> 들어가지 <웃음> 말자 <웃음> 들어가지 말자 그냥 딱 들어도 들어가면 안될것 같잖아 드디어. 아니야 여기 뭔가 들어가면 보물들을 우리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 <웃음> 얘들아 얘들아 그게 아니고 차라리 나 있는 데로 오는 거 어때? 나 지금 개미굴 발견했는데 어 좋아 좋아 아니 그 가스 유독성 가스를 없애는 마스크가 있어. 야 얘들아 그 취소. 얘들아 <웃음> 취소. 병정개미 쌤, 병정개미 엄청 쌤. 노플로블럼, no 노플로블럼. No 컨트롤, 아, 안 됨, 안 됨, 안 됨. 컨트롤. 아 안돼, 안돼, 안돼. 컨트롤 안될것 같음. 아아 uh, uh, uh, uh, uh, uh. 아니야, 컨트롤로 해낼 수 있어. 나이, 나이 왔음, 나이 왔음. 왔음. 안될것 같은. 안될것 같은데. 개미 크기가 uh, 장난 아닌데. 나이 왔음, 찔렀음, 찔렀음. 찔렀음. 어디감, 어디감. 싸우고 있음, 싸우고 있음. 튀지 마, 튀지 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혼자 두지 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Don't worry. 걱정하지 마. 야, 풀에 갇혔어. 풀에 갇혔어, 지금. 옆에서 찔러, 찔러. 뿍뿍뿍뿍뿍뿍. 나도, 나도 뿍뿍뿍뿍뿍뿍뿍. 지금이니? 버스트! 나이스. 와우. 레이디버그랑 개미들이랑 싸우는 중. 야, 우리는 이득. 야, 이득 볼수 있는 걸 누가 치고 왔냐? 안 치고 왔어. 얘네 그냥 끌린 거야. 어, 얘네 얘네 완전 어, 싸움판이야. 야, 야, 많이 죽어 있어. 많이 죽어 있어, 이미.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야잡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Yeah, 체력 없어, 기력 없어, 기력 없어. 얘들아 풀 이용해서 숨어. 풀 이용해서. Oh, oh. oh, oh, oh. yeah, 아우 씨. 야 디스 이제 낫 디스 이제 낫 디스 이제 낫아 지지 지지 지지. 지지. 나부너 나부터. 싸운다, 나부터. 나 나부터. 나부터. 나부터. 나부터. 나부터. 나부터. 나부 나부터. 나부 거미 부터 나부터. 나부터. 나부터. 나 지지 지지 터지지 지지. 부지지부터나